부평문화원과 고평역사박물관에서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윤미숙입니다. 북평의 역사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영공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무기공장인 인천 육군 조병창이 있었던 곳으로 후에 에스컴시티의 한 부대인 캠프 헤이지가 주둔해 있다 해체 후 2001년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른 공원과는 다르게 공사를 거치지 않고 장소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제시프로수용사와 미군보충대 등이 있었던 부영공원은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시멘트로 된 구조물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제시프로수용소의 담장 설조망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있던 미군보충대는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모든 미군들이 1, 2주에서 길면 몇 달씩 현지 적응 교육을 받고 한국의 각 지역으로 배치받았다고 합니다. 미군들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부대 내에 많은 클럽들이 생겨났고 인종별 계급별 출입이 가능한 클럽들이 달랐다고 하며 삼등적은 주로 장교들, 신촌은 하사관이나 사병이 이용하는 클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기평에서 음악적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부영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캠프 마켓은 두번창 때 사용하던 주요 건물 그대로 남아있는데 후에 들어온 미군들이 언제든 쉽고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건물의 내부만 정리하여 사용해서 건물의 외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된 곳은 한정적이며 부영공원 산책길 담장을 넘어 더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평 지역에서 지하호가 40여 개가 발견되거나 구슬되고 있습니다. 그중 부영공원 내에서 발견된 지하호는 차량이 다닐 정도로 규모가 컸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현재는 흙을 덮어놓아 위치만 알수 있습니다. 또 한봉산 일대에도 총 30여 개의 지하호가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일부는 지역 주민들의 세우적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고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의 일부로만 알려져 방공 후 무기창고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봉산 일대에 있는 지하호들은 대부분 개인 소유이며 단한 곳만이 탐방을 할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미군 주둔 시기를 거치며 근현대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북평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